네, 제 집을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집의 분위기는 대충 이제 5평짜리 방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어, 집은 컴퓨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옷을 집어넣고 빼고만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되게 허전해요. 제 옷장이라는 게, 뭐, 드레스룸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예. 다 얇은 옷밖에 없어요. 예. 이건 이제 알이랑, 어 빨간색, 파란색, 이 태극기를 연상케 하죠. 예. 뭐, 특별한 게 없는 제 옷장입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제침대고요 네. 이, 이거는 밑에 침대 매트리스만 이렇게 깔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코 베이지라는 색상인데 차려비불인데 쿠팡에서 샀어요. 네, 이거 4만 원 주고 샀나? 아 근데 가성비 진짜 짱이고 솔직히 싼티가 안 나요. 4만 원짜리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진짜 한 10만 원짜리 퀄리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세트 이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죠. 전반적으로 이제 컨셉을. 어 이렇게 원목 가구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마켓비 마켓비 마켓비 네, 이렇게 다 이용을 했습니다 이 등은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제가 여기 밑에 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제 무드등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등이 켜져있냐 안 켜져있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록이 초록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로즈마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즈마리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공기 정화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어 집안에 있는 향기를 아주 그냥 싹 잡아줘요 그래서 안 좋은 냄새를 다 없애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야광봉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그 LED등입니다 핑크색깔 불빛이 나가지고 밤에 여러가지 어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 불빛의 중요성 자취생들이라면은 이건 진짜 대박 제가 뭐마켓비 있고 뭐 제품을 뭐 굳이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써보고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보이나요? 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일반 원목 테이블로 보여요 그냥 원목 좌식 테이블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 장점이 뭐냐면 딴거 몰라도 여기, 여기 여기 손가락 구멍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 넣고 딱 당기면은 진짜 2인용까지 벌어져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요만큼도 늘릴 수 있고 요만큼도 늘릴, 늘릴 수 있고 이만큼도 늘릴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건 가성비 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아쉽게도 이 마켓비 제품은 아니고 이 제품은 저기 제가 3위 가구인가 어디에서 산 의자인데 사실 이 의자 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컴퓨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는 정말 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 예, 요거는 이제 어 허리 등받이를 잠가 주고 열어 주고 하는 거고 이거 높낮이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분명 조리를, 조립을 조립을 탄탄하겠는데막 흔들흔들 너덜너덜거려요.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또 가성비 제품이라 그냥 사용합니다. 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뭐냐면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일단 공기 환기도 시켜 주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일러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외출로 맞춰놨어요 외출로 근데 지금 현재 이 실내 온도만 24도입니다 외출로 맞춰놨는데도 지금 현재 온도가 24도 대박이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제가 말했죠 실루엣 화장실 여기서 친구가 똥을 싸면 똥 싸는 모습이 실루엣에서 대충 보이고 친구가 뭘 하는지 볼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다행히도 제가 혼자 살아서 망정해지 같이 살았으면 은 친구랑 끔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특이하죠? 마치 호텔에 놀러 온 거를 연상케 하는 어딱 여기 보이죠? 보통 이렇게 문을 잠글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여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여기는 어 안에 있는 사람의 의사 상관없이 내가 이걸 열고 싶으면 열리는 거예요 네. 친구가 만약 똥을 싸고 있다 친구가 놀러 는데 똥을 싸고 있다 하면은 아 스미마셍 하고 물을 딱 닫아 줘야 되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저는 사실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이쪽만큼은 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도 대충은 보이고 여기도 뭐 무슨, 무슨 호텔방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게 보면은, 미쳐 문도 여는 것도 힘들어요. 아우, 문 여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네. 보면은, 여기 안에도 되게 현란스러워. 막 무슨, 무늬가 무슨 벼무늬 같아, 벼. 우리 곡식 무늬 같은 느낌이 살짝 풍식도 들고, 제가 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지 않지만, 제가 쓰고 있는 뭐지 어, 샴푸 헤어라인과 이 바디 워셔인가요? 네 요거 쓰고 있고 네. 웬만하면 가성비로 가고 있고 요것도, 요거는 것도요 이제 저기 다이소에서 산 비누걸 입니다 간지나죠 원래 이거를 여기다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 홈이 있어 가지고 흡착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붙여 놨어요 근데 나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건 제 수건 그리고 뭐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 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정기 틀리고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변기고 변기 변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에 저는 항상 이렇게 아침에 노래를 들으면서 어, 샤워를 하기 때문에 항상 스피커는 우선입니다. 이 스피커는 여러분의 앵커 스피커.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게 3만 원인가 4만 원밖에 안 샀는데 어우, 값어치는 한 10만 원짜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거울이 여기 있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 거울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를 할때 얼굴도 물 묻히고 클렌징폼을 나 지금 세수를 잘하고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씻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뭐 나름 만족하고 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화풍기 화풍기가 또 기깔나게 예쁘네요 예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야 이거 열리는 아, 이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건데, 아, 이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아, 무슨 야매 느낌 나고, 이거 뭐 경신, 경신하는 거아니겠죠얼마어이렇 아, 완전 이건, 아유, 이건 무슨 싸구려 느낌 살짝 풍신 나네. 아, 그럼옆집에 샤워하고 이러면 다 들리겠네. 그런 건가? 아, 샤워기는 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어서 아, 되게 굉장히 기본하는 샤워기입니다. 샤워할 때 요걸로 샤워하면 아주 기깔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던 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해바라기. 요거는 그냥 이제 샤워기. 요 샤워기로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요건 뭘까 해가지고 제가 돌려봤어요. 돌려서 틀었더니 요기 아래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깔나요. 아, 어, 출근하기 전에 요렇게 전신 거울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거울을 사고 싶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거울을 사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고 이게 아이폰을 지금 자, 최근에 바꾼 거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을 하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관광렌즈로 찍어가지고 그런지 와이드하게 잡혀가지고 저 서,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 일반 카메라보다 지금 이거 아이폰 카메라가 더잘 찍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의외입니다 에이. 액션캠 같은 느낌 들고 이제 여기 자취생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신식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이 대부분 생겨요 근데 이 인덕션의 문제가 뭐냐면 물이 잘안끓어요 불이 세지가 않아 가지고 라면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기부는 못해 가지고 조만간 이부루스타랑는 어 사과 상중이 되고 제 식기 기구들입니다 식기 기구도.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다면 뭐냐면 제가 없는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쿠팡에서 2인 세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은 한 2만원이면 삽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2만원에 다 샀거든요 근데 조금 비싸지 않나 싶었어요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보니까 2, 3만원이면 4인 세트를 사는데 솔직히 저는 집에 뭐 누가 놀러 올 사람도 많이 없고 놀러 온다고 해도 뭐 친구 한두 명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2인 세트 정도만 준비를 해놨죠 보면은 이제 이 자취생의 필수품이 아닌가 싶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짜파, 짜파게티랑 너구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이제 안성탕면 신라면 너구리가 있는데 이거 세트로 세트로 구매를 해 가지고 12,000원 ,000, 12 정도로 쿠팡에서 샀고 요건 저희 어머니가 집에 어, 쓰레기처럼 남았다 장비를 성장 그, 가져가라 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저도 먹지도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흑수저의 상징이죠 예, 옥수수유가 있습니다 예. 옥수수 있고, 흑수저의 상징, 또 맛소금, 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요거 두개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흑수저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옥수수유를 샀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기름에 비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옥수수유를 선택했던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뭐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는 걸 추구했던 사람이긴 한데 제가 어. 집에서 음식을 못해 먹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회사에서 밥을 먹고 저녁을 제가, 월, 아 제가 원래 하루 한 끼를 먹는데 평일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점심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밥이 나오니까 아침 안 먹고 그냥 점심만 회사에서 먹고 그리고 저녁은 안 먹으니까 그냥 저는 이 식비가 정말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일이 없어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게 냉장고예요 예, 이것도 삼성 냉장고인데 이거는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거라 보세요 저같이 아무것도 안해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파는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 파는 라면에 다 넣어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파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물은 또 기본 하죠 예. 물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뭐 람, 짜파게티에다가 예,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야경. 여러분들또 야경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금촌역이 이렇게 보여요. 금촌역이 뭐냐? 그냥 저기 저희 동네에 있는 아니, 저희 동네 그냥 여기에요, 여기 드론샤가 이렇게 저희 샌딩라의 집을